맞아. 우리가 다 알려줘야 돼. 맞아 맞아. 하다못해 술 게임을 하다가 다 맞아. 몰라 마시면서 배우. 어, 술 맞아. 게임 해도 맞아. 못해 몰라.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이번에는 저희가 한국의 대학 대학생 활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한국은 대부분 18 학점을 듣죠? 맞아. 18시간? 일주일에 18시간을 꼭 듣고, 음, 음, 4학년이 아니고서는 18학점을 꼭, 아니 18학점 아니면 그 이상은 꼭 듣는 것 같아요. 보통 대학생들이 채워야 하는 학점 같은 게 있는데, 저희는 평과대학을 다녀요. 그래서 130점을 채우면 되고, 공대나 다른 단과대학들은 140점을 채우는 거예요. 근데 이 학점이라는 게 1학점당 1시간을 뜻해요. 음. 그래서 우리가 한 학기에 18학점을 듣는다 하면은 일주일 동안 18시간을, 18시간을 듣는다. <웃음> <웃음>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자율적으로 짜 거죠. 시간표 그리고 수업 들을 때는, 어 이제 교수님이 여기 있고, 학생들이 이렇게 앉아있으면은 이 앉아 있는 줄 별로 약간 느낌이 달라. 아 맞아. <웃음> 그뭐라 학점이 <웃음> 어, 다르다고 해야 되나? 학점이다. 어, 르 맞아 맞아. 맨 앞에 셋째 줄까지는 엄청 열심히 들어. 음. 막 녹음도 해 핸드폰으로. 맞아 맞아. 녹음을 해. 엄청운 애들이 진짜 응. 많아. 녹음을 해가지고 공부 엄청 열심히. 일다 음. 받아들고 판서 다 하고. 맞아. 그리고 한셋째 줄부터 한 여덟째 줄까지는 음 이제 핸드폰도 조금 해 근데 수업을 음. 듣긴 들어 나는 학점을 잘 받고 싶다 근데 핸드폰이 나를 부르지 부르네 어. 그래가지고 살짝 인스타 한번 이렇게 다 보다가 살짝 하다가 또 근데 이런 애들 도 녹음을 자주 해요 맞아. 그래가지고 녹음은 해 근데 응. 꼭 응. 이게 어 인스타를 하다가 영상 같은 거 틀어버리면 녹음이 꺼지잖아 아 진짜 어 페이스북 같은 거하나 어. 아니면 갑자기 전화가 오거나 어, 하면 녹음 거니 아씨 이 망했다 하고서 그냥 놀아. 맞아 저, 뒤에 있는 애들이 어. 좀 그만 응. 되니까 그그 사람들 바로 뒤에 있는 제일 뒤에 맞아, 있는 제일 사람들은 그냥 음. 수업 하거나 말거나 아, 그냥 폰 어. 하고 자고, 자고 핸드폰 하고 아예 태도부터 이렇게. 돼 맞아 이렇게 이러다가 출석 부르고 한 15분쯤 지나면 그렇지 이제 나가야지 <웃음> <웃음> 화장실을 나가야지 가거나, 맞아 응. 나가야지 화장실에 가거나 출티를 한다. 음. 출티는 어 출석 부르고 튀는거 맞아 출티 어, 응. 출티 <웃음> 이제 한국의 맞아. 시험 기간 때구정아구정 뭐야 어, 구정 대학로 카페나 아니면 스터디금 아니면 도서관 이런 데 가면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웃음> 날새는 분들이 정말 맞아. 거의 매번 그 시험 기간 룩이 있어 맞아 딱어 아디다스나 나이키 모자 막 맞아 어, MLB 모자 이런 어. 거딱 쓰고 거기에 안경 뜨고, 쓰고, 마스크, 마스크 쓰고, 무조고 쌩얼이어야 맞아, 맞아. 아니면 입술만 빨갛게 바른다 어, 맞아, 맞아. <웃음> 그리고 푸르티를 입고, 거기 밑에 레깅스를 꼽 입어 맞아, 맞아. 아니면 추링님. 응. 그렇게 응. 하고서 음. 카페에서 혼자 고석지 자리에서 이러고 공부 맞아, <웃음> 이러고 이루어, 공부이때 건들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다음날 <웃음> 바로 시험이거든. <응>. 다음날 <웃음> 어. 바로 시험이거든. 3시간 남고 막 그래. 맞아, 맞아. 응. 한국의 대학생들은 학년별로 나뉘어볼수 있다. 그, 맞아, 맞아, 맞아. 그 유형이 있었다. 음. 1학년은. 우선 음. 놀자. 맞아. 일단 난 놀자지. 친구 사귀는 게 제일 중요해. 맞아, 맞아. 그래서 무조건 동아리 들고 학생회도 들어보고. 맞아. 생도 학생회는 학생 진짜 많이 들 어, 그치? 어. 맞아. 나도 들었. 응, 음. 나도 했으니까. 응. 음. 그리고 또 밤에는 무조건 쑥을 마셔야 해. 술마셔요 왠지 내가 어떤 모임이 있는데 거기 안 불리거나 뭔가 쑥을못 음. 먹으면 뭔가 내가 음. 마음이 아싸 느낌. 아싸. 아싸 느낌. 인싸가 음. 음. 민싸. 되려면 무조건 이 학년 때는 나이 세고 쑥을 먹어야 된다. 음. 다음날 아침에 해장국까지 먹어야지 인싸이기 인싸이기 <웃음> <웃음> 그러다가 이제 2학년 올라가면 학교가 재미가 없어 어 이제 슬슬 <웃음> 1년 동안 수슬을 어 너무 재밌게 놀았거든 때문에. 그리고 응. 나랑 친하게 지내던 동기 남자들이 애 군데로 가 재미가 없어 근데 이제 신입생들이 즐거우지만 얘네도 재미가 없어. 맞아. 우리가 다 알려줘야 돼. 맞아 맞아. 하나부터 술 게임을 하다가 다 맞아. 몰라 마시면서 배우는 어, 술 게임 해도 맞아. 못해. 몰라. 그 흐름은 계속 끊기고 재미가 없기 때문에. 맞아. 게임. 원래는 응. 내가 주인공이었는데 2학년 맞아. 되면 이제 얘네가 주인공이니까. 맞아. 맞아. 슬슬 음. 재미가 없어 그래서 동기끼리 좀더 뭉치게 어, 되고 맞아, 맞아. 동기끼리 더친해지면서 음. 술은 조금 덜 마시는데 뭐좀더 공부도 하고 대외활동을 특히 2학년 때 많이 한거죠. 2, 3학년 2학년 때 2학년 때부터 진짜 음. 많이 하지 맞아 봉사활동동아리나 좀 대규모로 하는 동아리를 음, 맞아 대외활동을 들어가서 친구 사귀고 음 새롭게 경험 쌓고 하는 그건 작은 대외활동에서 친구들을 되게 많이 사귀는 시기지 음, 2학년 맞아. 때는 3학년 때는 음. 이제 취업 준비에 진짜 본격적으로 어. 하지 이제 그러니까 아, 학점도 이렇게. 엄청 신경 써도 어. 그게 있잖아, 1학년 때는 교수님이 휴강을 내리거나 한 음. 10분 정도 늦게 들어와 음. 그러면은 아싸, 아, 아 대박이다 아. 이런데 4학년 때부터는 아. 아, 이건 진도 언제 빼지? 그러니까. 어, 시험 기간 어떻게 맞아. 맞추지? 이러면 기말고사 웨이거지? 때 고민 많아지는데? 어, 이건 이거. 셋은 이제 음. 공부와 관련된 고민들을 하게 됐어 아. 응. 4학년 때는 아. 진짜 지금. 취업 준비다 4학년 때는 하반기 취업을 많이 하려고 상반기 때 엄청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 우리 주변에 어떤 언니, 4학년 언니만 해도 맨날 공부를 해! 맞아 맞아 취업을 공부. 위해서 맨날 응. 맨날 공부를 해 그래서 이때이 시험 보고 또 기간 지나서 맞아. 좀 쉬겠거니 하고 딱 보면 또 공부하고 어, 또 있어. 맨날 공부. 자격증 접수하고 또, 있고 어, 또 무슨 공부해! 어? 나 원산지 관리서 공부해! 맨날 이러고 있어 맨날 그래서 4학년 때는 취업을 가장 어. 많이 준비하는 시기지 약간 어, 외국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한, 뭐지? 대학교를 갔다가 바로 취업을 해야 한다는 그런 아직도 그 생각이 있었다. 강해가지고 보통 상일 때는 음. 그렇게 취업하는 데 정신이 팔려 가자. 어요 보통 한국인들은 대학생활을 약간 학업에 진이 빠져있는 상태라서 음. 아, 놀고 싶은 게 강한 때일 수도 있어요. 근데 맞다.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정신도 많이 차리고 그리고 사회와 맞닿는 부분이다 보니까 자기만의 가치관도 나름대로 쌓을 수는 있어요. 음. 뭐. 음. 그러면서 어쨌든 성장하는 <웃음> 시기다. 그러 성장의 시기다. <웃음> 맞아. 음. 성장은 끝이 없으니까. 모범생을 넘어 모범생이 되는 시기다. 그렇다. <웃음> 네. <웃음> 음, 안녕.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走啊<笑>